안같 중요하지 않은가요? 그래서 한 형식일 때도 그러니까 네. 만약에 동사에 뭐가 오냐에 따라 목적어의 투부정사, I want to 어, 이런 거 있잖아요. 네네네. 이런 것도 익히는 있는데. 네, 네. 그러니까 어, 제가 그러니까 5형식일 때는 네. 주어는 동사 한다, 뭐뭐를, 뭐뭐에게 약간 이런 식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많아요 왜냐면 그 뭐냐, 또이 OC 자리에 네 만약에 IOD 오면 뭐뭐에게 뭐뭐를 흘리니까 뭐가 들어가는데 OC 자리에는 네 항상 달라지니까 음, 아, 할것 같아요 예, 네. 맞하요네 어, 그래서 요네이 맞아요. 맞아요. OC 자리에는 동사 원형이랑 네 RVING